교재 61페이지에 경영계획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경영을 위해서 첫번째가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경영을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없이 무엇을 하겠다. 이거는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계획 세운 계획이 경영을 한 결과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없는 것보다는 분명한 것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영을 한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다 보기 때문에 경영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경영계획은 언제 세워야 되냐 뭐, 경영하기 전에 계획 세우고 경영을 들어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경영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이, 자, 뭐, 경영 계획의 원칙, 그러면서 이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누구가 주장했냐 하면은, 뭐, 물론, 이, 여러 학자들이 주장이 막 나와 있지만은,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우리가 에, 쿤츠가 주장하는 경영계획원칙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얘기를 합니다 자 경영을 하기 위한 계획은 목적과 일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자그 조직이 왜 만들어졌는지 조직의 목적, 목표와 경영계획은 일치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지그죠 이걸 이제 합목적성원칙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합목적성. 그러니까 경영을 하기 위한 뭐 공식 조직이든 비공식 조직이든 아니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든 상관이 없잖아.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의 그 조직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 목적 그다음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게 있다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거와 일체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걸 합목적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경영 계획은 경영 활동 우선에서, 다시 말해서, 계획 세우고 나서 그 다음 진행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계획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 그죠? 그 다음, 이제 나온 것이 세 번째가, 계획을 세울 때 일반성 원칙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영 계획은 어떤 특정 그그 그 어떤 조직의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모든 그 조직 내의 모든 사람이 유기적으로 협동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특수한 누구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만 해야 되는 그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함께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성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조직에서 모두가 알수 있도록 이렇게. 뭐를 갖다가 공개를 할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떤, 기밀 보장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시행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모든 경영 관리 계층에 공동적으로 인식되는 수준에서 일반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에, 아주 특별한 기밀이 아니다면 은그죠그 조직 내에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야 될 목표, 목적이 있잖아 그래서 이걸 일반성 원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은뭐 진짜 모두가 알아야 될거 아니고 특수 뭐 상위계층만 알아야 될 그런 사항도 있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지만 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알수 있도록 좀 일반화 원칙을 가지면 좋겠다. 그 얘기고 그 다음 계획의 효율성의 원칙 이거는 뭐 어느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어진 예산, 뭘 일을 하려고 하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대의 아웃풋을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된다 당연하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제용어로 얘기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이거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효율성 그러는 용어하고요 효과성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그죠? 효율과 효과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경영 계획은 효율성 있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효율성 있게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게 모든 경영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항상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 이걸 잣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자 효율성의 원칙이 경영계획에 필히 적용되어야 된다. 그 다음 경영계획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자, 계획 기간에 따라가지고요, 이렇게 크게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장기 계획은 약한 5년 이상의 계획을 말하지만은요, 요즘 5년 너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면은 5년까지고 이렇게 계획 세울 그게 아니고, 2~3년이 장기 계획이다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5년 이상을 장기 계획이라 한다 이렇게 모을딱박지 마시고 어느 조직이든지 대개 보면은 뭐 장기, 뭐 중기, 단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6개월 이내에 실행될 수 있는 모든 계획, 맞출 수 있는 계획을 단기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 그게 단기계획이야. 일반적으로는 단기계획은 한1년 내에 어떤 수행할 계획 이걸 단기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장기는 한5년 이상이라 했다면은 중기계획은 뭐 고사의 그 정도에 있는 뭐 어떤 계획을 우리가 중기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대개 한 장기계획에는 어떤 계획들일까? 자, 주로 장기 계획은 어떤 신규 사업 착수라든지 아니면 기존 사업을 갖다가 접어야 될, 철수를 해야 될지 이 회사의 진짜 장례의 어떤 이 방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획이겠지, 그죠? 장기 계획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기 계획은 주로 누가 세우느냐? 거의 상위 경영층이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용어로는 전략, 계획이라, 전략 계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대 용어로 전략 전술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전략이 이와 같이 장기 계획에 해당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의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 몇년 후에 진짜 회사가 사라지느냐 정말로 좋은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회사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조직에서 그럼 회사를 생각하자. 어디 내가 10년 후에 있을 회사 그래서 그 회사를 하나 선정하라 이런 거예요. 그 회사에 들어가보면요. 그 회사의 장기계획 나와 있습니다. 중기 단기계획은 안 나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회사가 그 회사의 경영 CEO의 경영 철학 속에도 장기계획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 규모 있는 회사를 선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중기 계획은 되게 뭐한 1, 2년 혹은 2, 5년 계획으로 뭐 중기 계획의 예로는 뭐 어떤 생산 시설을 확장하거나 뭐 축소하거나 뭐 설비 가동 계획을 어떻게 세운다든지 아니면 각 부문별로 인력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인력 모직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인데 주로 중간 관리층들이 이 계획을 세우고, 어, 실제로 책임지고 경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술 계획이라고도 불러지는 계획입니다. 장기 계획을 우리가 전략 계획, 중기 계획을 전술 계획이라 용어도 씁니다. 군대 용어지만은 아주 뭐 적절한, 적절한 비율 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 다음 단계 계획은 일반적으로 한 1년 내에 계획을 의미하는데, 이건 꼭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기업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 계획이 뭐 길이 같은 기간은 얼마든지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계 계획은 주로 어떤 계획이냐 하면은, 어떤 생산 시설, 뭐 가동률 변경이나, 뭐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에, 가동률을 뭐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또 부서 내의 인력도 재배치해야 된다든지, 그죠? 자, 이런 계획. 그다음 뭐 필요 인력을 요청한다든지, 뭐 우리 전공 같으면 식재료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해서 할 건지 자, 이런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누구가 계획을 세우냐 하면 하급관리청이 주로 담당하고 이걸 다른 용어로는 뭐 운영계획 또는 업무계획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럼 이제 계획 종류 다 나왔잖아. 그죠다 나왔어.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한 중간관리청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도 나올 거고 아니면 여기에 이제 주로 하급 관리청에 뭐 모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급 관리청도 못 되고 그냥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조림하고 뭐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내가 한 10년 후 정도에는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입사를 했다.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승진이 되고 커나갈 수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뭐 조리실에 들어가서 조리만 했다 이런 사람하고 그래도 조금 이래 경영층에서 이렇게 경영도 해보고 외부 환경 이런 것들도 접해보고 눈이 넓, 시야가 넓어지잖아.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 생각을 하시라. 그래서 자,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계획은 계획 위쪽에 분류하면서 다 했어요. 자, 전략 계획, 장기 계획이죠. 그죠? 장기 계획이에요. 그 다음 관리 계획, 뭐 업무 계획, 장기 중기, 단기 다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자, 들었고, 그럼 이 계획을... 이제 장기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이건 누구가 세우고 어떤 조건에서 세워야 되고 뭐 이런 걸다 있는데 자 계획을 세울 때 장기, 중기, 단기 이게 뭐 문제가 아니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어떤 정보, 자료 없이 그만 아무 생각 없이 내 머릿속에서 나왔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계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렇죠.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은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알아야 되잖 우리 회사를 알아야 돼 맞죠? 우리 회사가 어떠고 내 자신도 어떤지도 모르고 외부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고 계획을 세웠다 그건 조금 허무 맹랑한 계획이 될 수밖에 뿐이잖아 맞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계획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자신 우리 주변 우리 주변이 만약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외국과도 다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경제 상황이 어떤지 국내 경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도 모르고 경영자가 경영 계획 세우고 있다 그런 회사 들어가지 마세요 10년 내에 망해, 망하고 해망 없어질 회사일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어?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경제가 이루어졌고 경영 그러는데 경제를 모르고 경영을 하려고 그러는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 않다. 을않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동영상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하신 그 강연 또 링크 내가 걸어줬잖아요.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듣더라 안 보더라 보니까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 나중에 내가 다볼 테니까 자그 다음 계획의 범위별로 구분을 해보자 자 여기에 계획의 범위별 구분 그러면서 표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자 위에서부터 사명, 여러분 미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겁니다 미션, 미션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 가치가 뭐냐는 얘기예요 미션이 뭐냐 그다음 비전 미션이 비전 같고 비전이 미션 같고 그러는데 구분을 못하겠다 자 구분하는 건 내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 경영 목표 목적 목표와 목적도 나는 구분이 잘 안된다 이건 좀 곤란합니다 똑같은 용어는 아니잖아 똑같은 용어면 뭐라고 두번 쓸까 그 다음 우리 회사 방침입니다 우리 부서 방침입니다 뭐 방침 얘기를 많이 하죠 절차 방법 규칙, 규칙을 영어로 rule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계획입니다, 계획. 자, 이 계획이 누구가 계획 종류별로 내용은 어떻고, 누구가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자, 이걸 이제 막라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미션 사명, 최상위 경영층입니다 자 조직의 사명을 함축한 문장으로 표현 또는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나 목적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좀 철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CEO의 경영철학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션 그러니까 조금 이래 철학적이라서 우리가 확 느낌이 와닿질 않아.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직접 눈에 보이는 거, 숫자로 이렇게 딱 뭐가 숫자화 돼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고 느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경치 좋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뷰 좋다, 뷰 좋다 그러죠. 뭐 본다 얘기입니다. 눈으로 볼수 있다. 자, 미션은요 철학적이고 눈에 잘안 보이지만은 비전은 사라 이 사명을 좀더 구체화한 계획으로 눈에 보이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은 숫자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쉽게 와닿아요 이걸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최상위 경영청, 상위 경영청이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 조직의 목표, 목적 자, 목표는 고울이고요 목적은 오브젝티브 이렇게 표현을 했다 아,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 내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목표와 목적이 뭔지는 한번 내가 물어보고 나서 설명을 더 할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그죠? 같진 않습니다. 자, 목표 목적이 조직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조직에서 활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것으로, 자 이것도 측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측정 가능하지 못하다 이 카면은 이거는요. 나중에 그 경영의 결과 아웃풋을 아웃풋을 우리가 계산을 못해요. 계산이 참 힘들어. 자,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자연과학이 왜 그래도 좀 인문사회 이런 과학에 비해가지고 그래도 믿을 수 있느냐 딱 수치화 돼가지고 나오는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그렇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건잘 눈에 안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러는 게 안에 들어있는 거는 못봐볼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못봐 그냥 것만 뿐질이 하면은 다 좋은 줄알아보려그그 그 눈을 빨리 탈피를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뭐 화장품 좋아하고 전부 이런 거잖아 성형수술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 정말 중요한 게, 그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침. 자, 조직 내 의사결정에서 지침이 되는 것으로 방침 또는 지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구가? 중간관리층이 세웁니다. 예로서, 자, 인사방침, 우리 회사 교육방침, 우리 회사 구매방침, 이런 방침 그 다음 절차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을 진행할 때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계획된 걸 갖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놓은 계획입니다 중간관리청이나 하급관리청이 세우는데 대표적인 게 발주 절차 그 다음 창고 내의 입출고 절차 자, 이런 절차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자, 절차를 진행하는 각 단계의 계획으로서 절차보다 상, 더 상세한 계획입니다. 자, 무슨, 이제 방법이 예로서 검수 방법, 그 다음 조리하는데 표준 조리 방법, 이렇게. 절차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급관리청이 세웁니다. 하급관리청이 세우면서 집행, 그러니까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규칙, 영어로 룰입니다. 자 규칙은 꼭 지켜야 할 내용으로 특별히 요구된 행동이나 해서는 안될 행동을 기록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전 관리청이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규칙이고 룰입니다. 예로서 작업장 내금연규칙기본이지 기본이지. 아주 조리원 위생 규칙. 이거 사장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와 가지고 이런 거안 지키면은 안 돼. 맞죠? 응? 이와 같이 모든 전 관리층에 지켜야 될 내용, 룰입니다. 규칙. 그래서 우리도 어, 학기 초에 야 이런 규칙 하나 만들고 가자 했는 거 누구도 안 지켜도 누구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이거 안돼 모두가 지켜야 돼자 규칙 그다음 쉬었다가 경영계획 어떻게 수립할지 봅시다.